대박. 어 사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 사라졌 뭐야 폭탄이야 저거? o 어, what the fuck?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이전트 A라는 방탈출 게임이에요. 방탈출인데 약간 형식이 특이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팀에서 한글 정발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평가도 엄청 좋은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챕터 1 변형된 퍼즐. Good evening, Agent A. o u r new mission is in from headquarters. Meet Ruby l 라 r o u x an enemy spy who we believe is targeting our secret agents. d 아 아니라... infiltrate her secret lair. Once inside, it is r to uncover her plans. Oh, and agent, do be careful. Miss l r o u has a taste for dismissing agents such as yourself. 어? 직시킨다고 누가 봐도 수상해 <웃음> 나스파이요 이러고 있네 어 이런 분위기 되게 좋다 어? 뭐야 헉! 그 2층 움직이는 사이에 환복까지 하고 애를 기절시켜놨네? 대박 어 사장님 거기서 뭐하세요? 어 사라졌어 뭐야 폭탄이야 저거? <놀람> 어 what the fuck? 헐 사장님 죽었는데? 나는 계속 잠복 임무하는 거예요? 좌클릭의 소통이고 일시정지가 ESC 그 우클릭이 뒤로가기네요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이럴수가! 루비는 국장님을 죽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니네 안방에서 잡아내주마 새 임무 루비 라루즈 찾기 이게 뭘까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뒤쪽으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오! 물이 흐르고 있군. 집에 중앙 급소 파이프 인모양이지 슉 슉, 슉, 슉. 슉. 물론, 잠겨 있으시겠지! 전기 미터 박스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열쇠 없으면 소용이 없나봐요. 정면. 뭐야. 꽤나 세련된 우편함을 갖고 있군. <웃음> 우편함에 반해버렸? 안에 뭔가 있는데. 어떻게 여는 거지? 오케이. 일단 여기 볼건다 받고. 좀, 주변을 둘러볼까요? 정보팀에서 그 여자 보트가 근처에 있다고 했어. 여기가 은신처인 게 분명해. 비밀 은신처의 자위. 잠겼잖아. 어떻게 들어가지? 멋진 인공폭포로군. 덕분에 마음이 느긋해졌지만 더이상은 쓸모가 없는걸. 슛, 슛, 슛. 귀엽네. 황금열쇠 구멍이군. 이제 열쇠만 있으면. 열쇠는 우편함에 있었던 거... 그거 꽂는 거 같은데? <웃음> 차고 쪽을 봐 볼까?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으로 들어가 이 여우같은 여자를 잡아야 해. 이게 다야? 아니야, 이 밑에 소었슬린 없지. 아하! 좋아. 획득, 황금 열쇠. 이걸로 드래그 하는 건가? 황금 열쇠고, 어디에 쓰는 거지? 딱 맞네! 응. 음. 아니, 이게 아니야. 맞았어. 찍었는데. 좋아. 열렸다. 우편하면 안 봐. 좋아. 들어왔다.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지. 도전과 절달성한 비밀 은신 처의 잠입. 비밀 은신 처의 잠입. 이게 뭔데? 오, 이건 뭐지? 오, <놀람> 오, 오, 마 y g d 너무 좋아 이런 거. 비밀 지어판이잖아잘도 숨겨놨군 그래! 획득! 크랭크 손잡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열리지? 이것저것 눌러봐 효과가 있어 뭐 했는데? 오른쪽에 열린 슬롯이 있어 우쩌라고 루비. 내네 말이 들린다면 샴페인이나 한병 준비해 두시지. 곧 만나게 될것 같으니까. 흥, <웃음> 얘 위에 뭐가 있네 아닌가? 열쇠가 있잖아! 열쇠를 숨겨두기엔 좀 이상한 장소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뭐야? 내가 온걸 알고 있네? <웃음> 어? 여기가 그 여자의 소굴이라 이거군! 날 그냥 가두려는 건가? 이마얼루벨라루차게이 <웃음> 정보 시스템 해제 아니야 여기 버튼 같은 건 없어 그럼 여기 좋아 완벽해 쓸만해 보이는 크랭크 손잡이로 이건 안 맞아 작은 삼각형 구멍이고뭘 끼워야 맞을까? 고 앉아 있을 틈이 없어. 뭔가 태우고 있는데? 이이뭐시 씨. 아 뜨거! 저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림 뒤에 금고라니. 너무 고전적이잖아. 됐다. 난 바본가? 이렇게 간단한 퍼즐을 맞추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빠진 부분이 있군. 이걸 찾아야 되네. 그건 여기 있는 거네. 어. 좀 이따가 하고. 뭐진 소파로. 장식을 누가 맡았는지 물어봐야겠는걸? <웃음> 얘 약간, 약간, 나사 빠진 애 같아. 주인공이 말하는 게. 되, 굉장히 열, 열혈적인 친구인데. 잠잖아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겠군. 약간 나사가 빠졌어. 이놈의 스크류드랍은왜꼭필요할때 없는거야? 맞아! 올라갈 수 있군요. 왜 이것만? <놀람> 뭔가 딸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 대박 도전 과절 결정한 글레산도 글라이드 피아노 소리 좋다. 여기 전망이 아주 좋은 걸에릿 뭔가가 빠져있어. 숨겨진 궁그로이 깜빡거리는 불빛은 뭐지? 이런 조용히 하는 게 좋겠군. 인상적인 수집품인가? 플레밍도 가지고 있을까? 어우, 딱자 <웃음> 좌석. 어이 좌석은 여기에 쓰일 것 같은데... 라라! <웃음> <웃음> <웃음> 춤추면서 따라오네. 호롤롤 <웃음> <헐롤롤롤롤>, 드래플 악셀 <웃음> 성계에 걸리면 이동속도가 약간 늦어지는군. 드래플 악셀 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음. 핸드폰에 있는 구글이 켜졌어 철제 열쇠 내 음성 인식이 됐나봐 어쩌다가 어이없네 자, 열쇠를 얻었는데 이 열쇠로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보를 해제할 방법이 이 위에 있을까? 그게 여기 이 열쇠가 막군 열악군 사앗! <웃음> 이 램프 덕에 내 인생까지 바, 밝아지는 기분인걸. 눈 안쪽이 없군. 빛나고 있는데? 내가 방금 뭐란거지? 갑자기 빛을 내다니 머리털이 쭈뼛 서는군. 쐐기 조각? 쐐기 조각. 루비의 연구라 흥미로운걸? 슉 루비가 챙긴 유니폼이군. 여직원이 살아서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시죠, 국장님. 루비가 꼭 죄값을 치르게할테니까요이 문역은 뭔가 안 어울리는데? 유람선 운항 계획이군. 그 악랄한 계획을 짠게 여기인 모양이지? 여섯 글자. 명심해. 에이전트 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빨리 해치워버리라고! EDS.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하아... 뭐야 이거? 솔직히 누가 죽은기에 스크류드 앨을 놓겠어? 걸리거나 한게 분명해. 크랭크 손잡이? 뭔가 빠졌어. 왜 음악이 안 나오지? 추금기. 레코드판이군. 요즘 어떤 음악을 좋아하려나? <웃음> 아이고, 너무 재밌다. 진지한 버전이 아니라 약간 뭔가 꽁트 보는것같아 수중처럼 맑은 물과 완벽한 모래사정이 펼쳐진 더 아름다운 섬도 본적이 있어 때가 적절하지 않아 저 보안들이 항상 쫓아다닐텐데 이 식물에 물줄 시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군 흥미로운 건 없네 근데 루비의 취향이 꽤 좋군 의자로군, 의자! 방이 은근 많네요. 경치는 좋지만, 이 안에 쓸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수건이로군, 이제 뜨거운 물 받은 욕조에 칵테일 한 잔이면. 아니야, 에이전트 A, 집중하자. 프랑스 양수인가? 취미 한 번, 취미 한번 고상하군, 그래. 싱크대가 막혔어 여기 뭐가 있지 이딜 뭘 숨겨두셨나? 오우와 더 마마미야? 우왓! 비밀금고실이잖아 다시 올려 어? 어? You found my safe room, agent. Though you're still no closer to finding me. <웃음> 목소리 겁나 매력적이다. 개 y o 한데 글쎄, 그건 두고 보자고. 다른 쪽에 경비 영상 같은데. 이게 왜 자꾸 겹치면서 나오지? 어, 이거 뭔가 단 a 가 w 데 일단 올려. 여긴 쓸만한 게 없어. 라벨 디자인이 재밌는걸? 이건 무슨 로션이지? 노화 방지 크림이잖아. 유언방지 크림이 아니라 다행이군. 무좀 연구? 많이 쓴것 같은데? <웃음> 아, 너무 재밌어. 저리 비켜! 망할 노매 의자! 마티니를 마시고 나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로에베라 웃긴 식물 이름도 다 있군. 꼭 숙모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 볼만한데, 스파이노로또 이런 맛이 있어서 알만하다니까. 잠시만요! 방 뭐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 말고! 뭐야, 고양이 두고 튀었어! 무책임한 녀석! 딱 좋은 단서로군 셋이... 오기... 세시 다이아몬드 고양이? 으, 이 고양이는 옷잘 입는 비밀 요원한테 악감정이라도 있나? 아, 귀여워. 뒤에 뭐가 있네요. 열수있나? 그렇군. 열수있네. 재밌는 디자인이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옥수수 칩인가? 아니야. 글쎄 기모양 물건이로군. 침대가 편해보이긴 하지만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또꽃병이고이 꽃병들은 다 뭐지? 추상화인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색은 마음에 드는걸? 다 마음에 드데 나중에 사랑 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발받침인걸 담배는 없거든. 더 올라갈 수 있어, 심지어. 왜 완전 넓어? 아니, 집이 얼마나 넓은 거야, 도대체. 이상하군, 식물이 움직이다니. 어? 어. 이건 뭐야, 네모큐? 멋지게 생긴 커피 테이블이군. 감상할 시간이나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바닥에 뭔가 자국같은게 있는걸? 어떻게 하는거지자 이제 여기서 비밀 금고버전으로 다시 바꿔서 이게 뭘까? 망원경 저 네모 입구에 거기? 어? 어, 어디 말하는 거지? 나 기억이 안 나요. 출구가 막혔군. 이거 네모 넣을만한 곳이 있었어? 뒤로더 빠지고 아! 여기다 에꼽는건가꼭 장갑같은데 침대! 침대 위 침대 위에 색깔 좋아 빨, 흰, 주, 파노 빨, 흰, 주, 파노 좋아! 쇠기 조각 짱 많이 모아야 돼 나 모아야돼, 이걸? 세기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개를 찾아야돼? 여러분, 고양이 핥는 소리 들었어요? 엄청 조그맣게 들려서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와, 봉남이 핥는 소리랑 똑같네? <웃음> 고양이들 핥는 소리가 다 저렇게 들리나봐 여기로 가봅시다 스크루 드라이버 다이아몬? 드니 네 함정 따윈 내게 안 통해 루비! 멋져! 경보 시스템 해제 이제 여길 열수 있겠군 나가보자 음, 조심해야겠는걸.. 음. 아직 루비가 있을지도 몰라 계속되는 추적 뭐야 끝났어? 다른거 안풀린게 엄청 많은데? <웃음> 전기가 흐르네 아 이게 챕터가 바뀌어도 방 스테이지 자체가 바뀌진 않나보네 전기 수영장 작동 해제 유리잔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수영장필터에 뭔가 있나? 수영장필터로군. 흐음... 아무것도 없네. 정말 불편해보이는 의자로군. 저 어떻게 앉아! 이렇게 앉는건가? <웃음> 장식용인가 와우, 여기 이런게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쪽에도 갈수 있네. 어? 이건 뭐야? 춤이라도 추고 싶은 건가, 로비? 내 중간 이름이 탱고인 걸 몰랐나 보지? 볼문 <목소리> <돌문> 열기. 테이스티 <목소리> 텐드폴즈에서본 진흙탕 영문 생각이 나는데. 식물 갖고는 재주가 있나 보군. <목소리> 우편함 키 카드. 깜짝이야, 씨! 아우, 야, 놀래라. 아, 세상에, 와! 어! 오 마이 갓! 저건 먹고질것 같은데. 이건 안 맞아. 대부 손잡이. 망가졌군. 안 돌아가겠어. 물이 흐르고 있군. 어디로 가는 거지? 아이,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아! 아, 세상에. 분수기인가? 그런데 세 번째 것은 뭔가 맞아 있는거야? 이건 안 맞아 좋아, 잔에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입쪽 벽에 뭔가 자국이 있군 내가 저기 들어가면 루비가 싫어할 것 같군 어떻게 열어야지? 저건 뭐지? 몰라. 무, 무서워. 왜안들어가죠불 꺼! 불 꺼! 저불좀 어떻게 해야겠군. 타일. 여기다가, 꼭꽁꽁 맞는데? 음.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끊어진 곳 없이 모든 곳을 연결시켜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게 되나? 안되는데? 되네? 잘 되네? 됐네? 깨지라고, 깨지라고, 깨지라고, 깨지라고! 좋아, 에? 개박살이 났네? 패드가 떨어져 나가서 번호가 지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 나가보자 우편함 카드키를 얻었으니까 이를 가서 꼭 장갑 같군. 이런 문양들은 본 적이 없는데. 오. 좋아. 물이 끊겼군. 음 오케이. 망원경을 수영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수영장 필터로건 전기 수영장 바닥에 뭔가 있는데. 지하철도 있네요. 어. 어? 믿는걸 비밀번호 세자리수 의심의 여지가 없군 이게 입구를 막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막힌 문수기로군 망원경이군 근데 부품이 빠져있잖아? 모든건 이게 단대 질것같 은데, 뭘 지켜 보고 있 는지 궁금 하군. 금고 실로 가 봅시다. 아마 CCTV 로 이걸 지켜 보고 있었을 오. 지문이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딴, 딴, 딴이지. 아, 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 안 지루하게. 빰빰 빰. 빰빰 빰. Yes. 정말 단순하고. 임무 완료. 돌문 열기. 드디어 해냈고 비밀. 뭐야 이거? 창호잖아! 녹슨 쇠살대가 있고 저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뚜라뻥! 정원 손질도 그러곤. 왜 이건 안 챙겨? 획득. 코르크. 꽤 작은 자물쇠가 달린 도구 상자야.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 없겠는게? 없겠는게? 없겠는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한가득이군. 뭐야 이거. <웃음> 물방울 모양인데. 거짓 모양인데? 뭔가 하나가 없군요. 뭐가 빠진걸까? 엄만 자국 컨테이너잖아. 꼭 동요에 나오는 아줌마가 된 기분이로. <목소리> 코르크 두 개. 빠바. 기름통. 어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게 상당히 많아졌네요.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부터 돌아 방으로 돌아 돌아봐마봐 돌아 돌아봐. 안 만든다고? 이래놓고 물을 개 세게 틀어놓으면 여기로만 팍! 이렇게 나와서 저기가 뚫리려나? 물을 틀어보자 스파이 잡기 딱 좋은 저녁이군 나는 물의 신이다. 흘러라 흘러! 내 아이들아! 미쳤나봐. 왜이래.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주인공 <웃음> 심심해? 놀아줄까? 이제 물이 흐르는군. 생선 뼈야! 생선 뼈를 우리 고양이 는이한테 갖다 줍시다. 김애용 연태. 자. 아키야. 원형렌즈 조합. 원형렌즈야 에? 조합이 안 되네. 잠자는 개와 사나운 고양이는 건드리지 말란 말도 있지. 기름통이군. 일단은 칩부터 이제 세면대가 막혔으니까, 이걸 뚫어보자고. 열쇠잖아. 기대 이성이 수학이군. 삼각형 열쇠, 어디에 쓰이더라? 여기 안 나는데 탁자, 꽃병 있는 탁자, 여기? 아, 맞네. 아이, 똑똑해. 삼각형으로 생긴 열쇠 삽입. 밥 뭐였어? 아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됐다 어어? 병아 아! <목소리> 됐다. 아 어려웠어. 이거 뭐야? 이상한 문양이 또 있군. 어! 이거 우편한 문양이구나. 삼각형 두개 빡빡. 생각 좀 해놔요. 아니 이 문양 어디 있었더라? 아 기억을 해둘 걸. 마른 무두개 뭐 빡빡도 있어요. 줄세 개. 쭉쭉쭉. 이것도 문양일 거야. 아니그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찍으면 되지 않아? 어딘가 뭐 숨겨져 있겠지. 빨리 감기 줄세 개, 측측측 마르모 두 개, 딱따 나머지는 찍어 됐어 좋아! 아하! 작은 열쇠 쇠기랑 쇠기 은근 많이 모았다 이제 고양이 귀여워. 내개나았고 엄청 조그만 열쇠가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차고 쪽일 거야 아마. 아 여기 아니고. 잠깐만 보고 배그 하러 가려고 했는데 재밌잖아. <웃음> 너무 재밌네. 이거다 이거. 요거. 열어봅시다. 이건 더 작은데? 뭐가 들었지? 전구, 망치, 쐐기, 배전만 열쇠, 완벽해. <목소리> 근데 배전만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긴 우편함 옆에 있지. 여러 음 노란색 퓨즈로군. 끝났나? 볼 일이 끝났군요. 다시 차고로 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 좋아. 이제 이걸 여기다 삽 꽂으면 된다 이거지. 굉장히 간단하군. 내가 그런 것도 못할 줄 알았어? 너! 수영장 근처에 뭔가 켜진 것 같아. 내가 수영장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렸나? 수영장 전력이 나갔. 나가... 어? 오. 오케이. 필터에 이게 걸렸네. 깨아! 루비가 이 아래로 도망친 건지도 모르겠군. 망치를 어딘가에 쓸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쐐기 전구! 전구? 전구라... 이것도 아직 모르고 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마워 받침되긴 한데 뭘 받치는거지? 망원경! 렌즈! 왜 망원경을 숨겨둔거지? 뭘 지켜보기라도 한건가? 1, 4, 4, 2! 어? <웃음> 1442 <웃음> 오케이 비밀번호는 1442 그.. 비밀번호는 바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저곳 시지! <목소리> 7228이네요 7228 왜이래 이거 맛이 갔어 Oh what you gonna do? 너무 쉽죠? 오 하지만 당연히 내 지문은 인식이 안되겠지 여긴 뭘 키울 수 있지? 아, 음. 하.. 어딘가 다 쓰임새가 유추가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안들어가죠 이거 좋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나 발음 왜 이래? 사고에서 이거를 망치로 못 들어 올리나? 어? 기름? 오~ 느슨해졌어 마지막 쇠기 조각 다 모았습니다 이제 볼일이 정말 다 끝났을까요 이제? 음,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긴 대충 다 끝났다 하고 망치랑 전구는 좀 나중에 사용되나봐. 일단 세기를 하면은 무슨 아이템이 나오겠죠. 자, 뭐가 있을까? 오오오오옷 로비, 로비, 멍청? 설마 저거 야크의 눈동장가? 루비로온 내가 찾는 그 루비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야크 머리? 이상한 걸? 터지나? 터지나? 터지나? 터터터터터터. 으에에에에에에 입을 여운 거야? 휴, 폭탄은 아니었군. 입속에 뭔가 숨겼을 뿐이야. 자동 피아노 롤. 오케이. 피아노 치러 갑시다. 피아노로를 여기다 꽂아주면. 야 이씨. 미안해, 처음부터야? 이대장 미야 에이전트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 에이전트 C 에이전트 D E FG 다 죽었네? 죽죽 죽은건지 은퇴된건지 나, 나 혼자 남았고 에이전트 B는 누구지? 임무 뭐 상세네요. 미야 내부의 심은 정보원을 통해 중요한 통신 내용을 전달받았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함정도 이미 설치됐다. 미야의 최고 등급 요원인 코드명 에이전트 A가 자네 루비라 로그를 찾기 위해 투입된 것 같다. 하우스 작전을 실행해 미야를 붕괴시키면 반드시 이 표적을 찾아 제거해야만 한다. 자유 세계 가장 중요한 보안 기관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버그는 누구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힘과 장악력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불명, 성별, 불명 되게 엉뚱한 애같은데 되게 진짜 엄청난 엘리트 요원인가봐 에이전트A가 에이전트A는 역대 최고의 임무능력과 두뇌를 가진 요원이다 두고보면 알겠지 <웃음> 너무 똑똑해서 맛이 간건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구나 오케오케 이이음 약학 맞아, 눌러야 돼. 앗. 아, 하 정확히 눌러야 되는구만. 오, 겨우 맞췄다. 시원. 아, 좋아. 킹장비 편해요. 뭐야 폭탄이야? 헉, 슈퍼 폭탄. 누름 터지나? 내가 들고 있는 폭탄? 어 물이 빠지는 거야. A, A. Well 나 유혹하는 거지 지금. 왜 그러시나 로비? 일대일로 상대하기가 두려운가? 임무 완료. 전기 소영장 작동해지. 체임무 숨겨진 수영장 출입문열기 단단해 보이는데 폭탄 자, 이 못된 녀석을 어떻게 터트려야 하나? 뭔가 있네요? 핸드폰 꽂아야 될것 같이 생겼네? 제발! 제발 힌트를 줘! 어?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집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쓴 모양이지? 내가 대신 갈아주지 맞는 전구 같긴 한데 전에 끼워져 있던 게 걸린 모양이군 불피지깜빡거리는데 망치로! 깨! 이런, 내가 부순건가? 잉? 어! 오 고동치는 이상한 물체 좋아 열렸어 순식간에 두 개를 써버렸구먼 오. 누가 봐도 폭탄에 꽂아야 될것 같이 생겼죠? 획득 전화. 좋아. 이제 여기는 빠이빠이로군. 921981. 아까 여섯 개 누르는 거? 아, 전화기다. 맞아. 그래. 누 터지겠지? <목소리> 오! 깜짝이야 놀래라 아, 씨. 이렇게 바로 터질 줄 몰랐지? 이제 이 지역도 빠이빠이로군 모든 아이템을 다 사용했으니 하!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겠지 와, C4로 여기를 폭파시켰는데 안 무너졌네. 벽이 얼마나 초단단한 거야.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냐?